네, 저는 x 래그랜드 안녕, 공음 t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새로 생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1시간 정도 걸렸던 것이 지금은 30분 만에 갈수 있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과속, 1차로 정속주행, 불법 추월, 지정차로 위반 등 갖가지 위반 차량들이 너무 많아 저도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에 따라 차종을 지정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 규제를 하고 있어도 거의 지켜지질 않고 단속 기준이 모호 실제로 단속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차로 추월차로의 정속주행과 아속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 운전자들 간에 시비가 붙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 경찰청에서는 추월차로에서의 논란이 많은 만큼 현재 고속도로 추월차로 제도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중 추월 차로의 문제점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참고 영상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고 앞차가 급제동을 하면서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데 두 사고 모두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야. 한 정책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이 정말로 지정차로제의 교통법을 알고도 안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도 정말 이게 궁금했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 85.7%의 운전자들, 그러니까 10명 중 여덟 아홉 명은 지정차로제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을 했고, 심각한 것은 이중 68%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다는 거야. 이런 결과 때문인지 실제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차가 있을 때 추월하기 위해서 패싱라이트, 즉 상향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게 되면 비켜주질 않고 '나 몰라라'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뒤차운전자를 놀라게 해. 도로에서 시비가 붙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저속 차량 운전자보다는, 오히려 뒷차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한다는 거야.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속도로에서의 저속운전으로 인한 사고 유발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저속 차량들로 인해 뒤따르던 고속 차량들이 여러 차선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정체가 심해지고 사고 위험도 훨씬 높게 나왔다 그래. 경찰청에서도 추월 차로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 저속 차량을 사고 유발 차량으로 간 하고 과속 차량보다도 범칙금을 훨씬 세게 물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속 차량을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독일 등 유럽에서는 차종을 불문하고 오른쪽 차로가 비어있을 경우 무조건 오른쪽에 붙어서 주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앞서가는 차량들이 느려지면 왼쪽으로 추월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추월 차로 개념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현재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100km와 110km로 이 속도는 1987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때 속도와 동일한 만큼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성능에 못 미치는 속도로 최고 속도를 약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상향 등 작동은 앞차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추월 의사를 표현하는 패싱 라이트로 전 세계적인 교통 규칙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잘못된 표현 방식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양보하면서 안전운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 네,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